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될 기기들은 갤럭시탭 S7 킬러라고 표현했을 만큼 3차 출시국에 포함되어 아마 리아 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리디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삼성의 언팩이라고도 할수 있는 애플의 대규모 이벤트에 대해 이번 2020년도에는 어떤 제품들이 출시될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이번 애플 이벤트에선 어떤 제품들이 공개되고 주목해볼 만한 아이템과 특징은 어떤 게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볼 예정인데요 9월부터 공개될 예정인 애플의 대규모 이벤트 함께 예측해볼까요? 유명 애널리스트 존 프로서의 트윗을 참고해 말씀드리면 이번 애플 이벤트는 9월 7일 언론을 통해 아이패드와 애플워치가 먼저 공개된 후 10월 12일부터 애플 이벤트와 아이폰 12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예약과 배송은 10월 중순 이후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식 출시는 여태까지 그래왔듯 3차 출시국에 포함되어 아마 11월쯤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번 2020년 애플 키노트에선 서비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발표될 거라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항목부터 살펴보면 iOS40 1및 애플페이와 연동되는 애플카드의 지원국가 확대에 대한 내용이 가장 먼저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팀쿡은 전세계 애플카드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었는데요 혹시 이번에 한국에서 애플카드를 지원한다면 이번 애플카드를 기점으로 애플페이도 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많은 분들의 기대가 있습니다 때문에 요 애플 카드 이번 이벤트에서 주목해볼 만한 사항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다시 하드웨어 항목으로 돌아와서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 공개될 기기들은 아이패드 8세대 애플워치 6, 아이폰 12 시리즈, 에어태그, 에어파워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아이폰 12는 4가지 종류로 발매된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었는데요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이번 아이폰 12에는 전 모델 120Hz가 전대치 안을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오늘 오전 맥스 웨인바가 유출한 트윗에 따르면 이번 아이폰 12의 일부 모델에는 110Hz가 탑재되는 걸 공식 확인했고 얇아진 베젤 및 6.7인치에 더욱 커진 화면으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노치도 전작과 똑같다고 하네요 요 아이패드 12는 나중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아이패드 8세대로 넘어와서 이번 아이패드 8세대는 톰스가이드의 헤드라인에서 갤럭시탭 S7 킬러라고 표현했을 만큼 이번 아이패드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패드 에어 10.8인치로 예상되는 이번 모델은 기존 갤럭시탭 s7보다 더욱 빠른 3ms 레이턴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카메라 또한 일반 카메라가 아닌 12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가 탑재되어 사진 촬영에 더욱 용이할 거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년 출시되고 있는 애플워치 시리즈에 이번 애플워치 6는 드디어 수면 추적 기능이 제공될 거라 알려져 있고 심전도 및 혈중산소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의 불안과 스트레스, 감정 등을 파악할 수 있고 만약 운동하다가 혈중산소가 떨어져 부상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경고해주는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에어파워는 QI 충전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기라고 알려져 있고 에어태그의 경우 애플 제품을 분실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추적기 같은 디바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애플태그는 제가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자녀가 길을 잃었을 때 위치추적할 수 있는 기능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애플파워는 아이폰, 에어팟, 애플워치까지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기라고 알려져 있어 큰 이목을 끈바 있었는데요 개발 도중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폐기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엔 어떻게 보완되어 출시되었을지 기대가 되네요 여기까지 2020년 애플 키노트의 포인트만 쏙쏙 골라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이 제일 기대되실지 궁금하네요 저는 테크 크리에이터 리디셨고 앞으로 더욱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